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칠레. 지난 10일 안데스 3 0 0에 위치한 라스카 화산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칠레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 상공 6,000m까지 가스와 화산재 기둥이 치솟았는데요. 폭발 당시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e r u p 크 i ó n i n c r e í b 다 e Los pasajeros acá están. Vamos a a lo más rápido posible. Andrés, hermano. Lo quiero mucho, compa. 천만다행으로 이 가이드와 관광객들은 40여 분을 달려 화산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라스카르 화산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화산이고요 칠레 정부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5km 이내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와는 반대로 여름을 맞이한 칠레 최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칠레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습도가 거의 없어요. 고온인데 건조한 그런 지역인 거죠. 거기다가 바다 바람도 또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화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일 규모를 더해가며 일주일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달 사이 발생한 47건의 산불은 종종 마을까지 번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섯 명이 사망하고 50여 채의 주택이 전소한 상황. <목소리> 이 룸비아제도. 산불에 대한 재랑 뭐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산티아고로 들어와요 근데 산티아고는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스모크가 들어오게 되면 잘나가질 못하고 산티아고 상공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목이 아프던지 눈이 따갑거나 피부가 조금 따끔따끔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올한 해에만 만 3천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길에 소실됐습니다 게다가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초목이 점점 말라붙으며 산불 확산의 위험 속 남은 여름이 두렵기만 한 칠레. 여름이 2월에서 3월까지 굉장히 더운 편이거든요. 이 정도 날씨가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3월까지는 여러 번 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